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체크체크체크 게 c 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로켓리그가 닌텐도 스위치용으로 11월 14일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. 가격은 20달러라고 하네요. 아싸!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1 1월달 아주 바빠지겠어요. 11월 7일에 소닉 k 시스가 나오고요. 10일에 스니퍼클립스 플러스 나오고 둠 나오고요 14일에 림과 로켓리그가 나오네요 어 그리고 17일에는 스카이 림까지 나옵니다 와 진짜 아파지겠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용 로켓리그에는 닌텐도 스위치를 위한 커스텀 아이템과 배틀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크로스 네트워크로 엑스박스 1이나 컴퓨터에서 플레이하는 친구들과도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플스와 연결이 된다는 소리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. 그래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. 하루 빨리 로켓 리그를 닌텐도 스위치로 즐겨보고 싶네요. 착하게 했습니다. 좋아요 한대빡 때려주고요.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.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체크 체크 체크, 체크 기야 바이.